안녕하세요 일일입니다 오늘은 오프숄더 스타일 영상을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현아랑 제니 사진을 통해서 오늘 오프숄더를 어떻게 입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살펴봐요 살펴봐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 나는 저거 살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살짝 어려우세요 왜냐면 우선 가격대도 가격대고 이런 옷들은 무대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기는 조금 약간 많이 무리가 있다는 점. 제가 TKY 영상을 찍었을 때 어떤 분이 댓글로 아, 뭐 현실에서 입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 주셨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옷을 뭐랄까? 뭐 입는 것도 제가 입는 거 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냥 옷 자체 보는 거 어떻게 입었나? 이런 거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저 같은 사람들이랑 막 영상 이런 거, 막 생각 공유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라서 살짝 데일리 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안될것 같아요. 우선 먼저 오프숄더 디자인에는 두 가지의 디자인이 있어요. 하나는 옷 여기 가슴부터 이렇게 밑으로 쫙 떨어지는 그 디자인이 있고 다른 한 디자인은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거를 지탱해주는 끈이 있는 디자인이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끈이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는 애가 있고 어, 이렇게 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오프숄더가 있는데요. 어, 현아 착장부터 우선 살펴봅시다. 현아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이,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죠 저 옷은 디올 빈티지 아이템으로 리폼해서 입었더라고요 원래는 여기 지금 옷을 보면은 여기는 나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끈이 이렇게 흘러내려 있고 안에 속옷이 이 옷을 받쳐주는 형식으로 옷을 레이어드해서 입었어요 <목소리> 옷을 찾아보니까 원래 그런 옷은 아니었고 여기 끈, 원래 그냥 끈이었는데 끈을 잘라내고 레이스를 달아서 리폼을 했더라고요. 재질이 레이스 소재잖아요. 나풀 나풀 하잖아요. 옷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 야해 보이는 것 같아. 춤추는 거에 따라서 레이스가 막, 진짜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아 저거 너무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땅땅 예쁘다. 그리고 다음은 <웃음> 다음은 이, 이렇게 돼 있는 오프숄더 디자인이에요. 저 빛나리요. 저는 나오기 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어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진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노래였는데 저는 니트 소재인데 보니까 저거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옷이더라고요. 어 어디니? 오드 원 컷이라는.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이고 니트 원피스에요 가격은 53,000원 근데 저 저거 뭔가 살만해가지고 찾아봤는데 품절됐어요 품절됐고 재입고 예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흠 저런 거 예쁠 때 브라탑 꼭 입어야 되는 거 아시죠 누드 브라 되게 입으시는 분들 많던데 누브라 보다는 브라탑이 훨씬 더 뭔가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누브라는 살짝 이게 투명 소재여 가지고 막 비치잖아요 그리고 여기 저는 살같이 좀 아프더라고요 애가 파고들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거 사실 써보긴 했는데 몇번 쓰면은 애가 조금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브라탑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브라탑은 진짜 가슴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속옷인데 그 안쪽에 실리콘으로 이렇게 살짝 덧대져있어가지고 그게 피부에 착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누브라를 하나 샀어요 아무튼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목걸이 샤넬이다. 잉, 예쁘다. 이런 오프숄더 할때 목이 휑해보이니까 목걸이 꼭 하세요. 그럼 진짜 블링블링, 블링블링해. 저 귀걸이도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일 것 같은데 여기 정보 같이 넣어둘게요. 그리고 다음 착장은 제니. 제니 완전 공주님 사랑해. 제니는 이렇게 돼있는 오브 숄더를 입었어요. 저 벨벳 소재가 밤이 어두울 때 되게 오묘하게 빛이 내서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저 오프숄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허리가 방방한 애들이 많죠. 방방한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은 살짝 뭔가 통통해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제니처럼 저 허리 벨트로 이렇게 잡아주면 비율도 훨씬 좋아 보이고 방방함도 잡아주고 굉장히 저옷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비슷한 거라도 사고 싶어서 찾다가 어디 건지 찾아냈어요. 근데 너무 기대나지 마세요. 살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었어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어, 이거는 하우스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외 브랜드 제품이더라고요. 2017년 가을 제품이고, 제품명, 제품명 같이 적어둘게요. 얘가 진짜 너무 예뻐. 모델이 입은 착장도 봤는데, 제니가 입은 게 진짜 미쳤어. 저팔 부분에 레이스 있는 것도 너무 예뻐요. 갖고 싶다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갖고 싶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어네 <웃음>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굿밤하세요 응? 짜랑이 샤라 <머래>